끙은 면서 보선으로 합니다. 네, 쑥쑥. 아이고 쑥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전에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정지하고 나서는 물한두번 되면은 딱딱, 딱딱, 딱딱, 흙이 딱딱합니다. 옥시팜이. 아, 네. 예,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 옥시팜이. 예. 아, 조그마해네 예. 아, 조금해도이 이 600평용입니다. 아, 고기 예. 그래서 오. 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뭐한 병을 다 이어도 두 병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땅을 부풀어주기 때문에. 물에만 이렇게 삭대에 막 그냥 바로 이다 넣어 보이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지금 물, 물이 얼어가지고? 예, 얼어, 얼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요, 물하고 같이 이래 오. 미리 엿는 겁니다. 야 두 굴통 하면서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래 했으니까, 저보다 농사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 이 듣고, 이래,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억시면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 꽈리고추파트에 나와 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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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흘렸어. 예 상당히 많이 흘리습니다 어, 고추가 엄청 흘렸는데? 고추가 상당히 좋은데? 고추도 음, 질이 상당히 좋고요. 절간도 많이 짧아지고 절간은 요 사이, 이 사이, 고추 사이 사이가 이 절간입니다. 아, 거기 상당히 좋고 예, 예. 짧고? 예예, 예. 짤막짤막해요. 이 마디마디마다 이래 고, 고추가 좀다 달리기 때문에 오, 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요즘 여기도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어? 보시다시피 다른데 이래 좀 농가도 가보면 즐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어. 수확이 뭐 계속 이루어지지 한번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음. 여기서 양을 양이 그 그만 많이 수확되지 싶습니다. 지요 음. 사장님이 아마 중국 뭐탑랭킹에 들어갈 겁니다. 왜? 이게 생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600평을 했는데 생산량이 27,000kg 정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27톤 땄다는 소리죠. 두 아. 굴통 하면서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래 했으니까 저보다 농사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 듣고 이래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혹시 밤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자신히사서말씀하예요 네, 예. 저는 적극 <웃음> 추천하는게옥시파입니다 아. 우리 마을에서 꼰베이다음이라고이 켰습니다. 항상요. 그예요 그, 이제 꼴찌. 네. 왜냐하면은 뭐 절반 다좋으니까그 아. 이제 우리 주위에서 오래된 농사 지 사람들 물을 좀잡게 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제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또뭐 이거는 또물또 많이 대 앞쪽에 막 물소리 받아 물을 계속 많이 대다 보이니까 많이 죽어요. 언제 어요 어, 9월 15일날 했습니다. 지금 저옥시팜을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진행했는데 제가 한 농사 짓기는 까리 농사 짓기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어그 전에는 자 상당히 많이 이제 물소리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 이 정도 뭐한석달 정도 되면 은한 절반 정도는 물손 받아가지고 앞쪽에 많이 죽었는데 옥시팜 쓰고 나서는 배수가 잘 되는가? 물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자라면서 또 수확도 엄청 실립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목반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어 이거를 보조사업을 한번 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저각 12개 마을에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도 지금 그때부터 이때가 계속 옥지방 한 가지만 딱 쓰고 있습니다. 뭐 정식하고 나서 한두번되면 딱딱해집니다. 비로를 많이 이래 이제 비로전다다 그 고른 부분 많이 였다 보니까 여기 버들버들버들합니다 손도 수슥 들어갑니다. 오. 그렇죠. 원래 정신하고 나서는 손에잘안 들어갑니다. 물이 묻으면 은 물이 있으면 잘안 들어갑니다. 소리 수슥 들어갑니다. 이 그래서 이 옥시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숙슥 들어가게 돼이 여기 보면 개미가 이래, 끄은 거, 이서 보선수로 합니다. 쑥쑥. 아이고 쑥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전에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정식하고 나서는, 물한두번 되면은, 딱딱, 딱딱, 흙이 딱딱, 딱딱합니다. 저, 비료를, 이제, 많이, 많이 내다보니까 딱딱한데, 지금은 쑥쑥 들어갑니 그러니까 뿌리가 잘 활착하겠네. 그렇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예, 예. 오... 옥시팜 이유는 땅을 이렇게 부풀어주니까 음. 지렁이가 살 정도로 땅이 부실부실해요. 부슬 아, 옥시팜이, 아, 네. 예,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 옥시팜네 예. 조그마하네? 예. 조금해도이 600평용입니다. 아, 그게? 예. 아, 아, 예. 그래서 오. 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 저는, 뭐, 한 병을 다 이어도, 두 병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부풀어주기 때문에. 물 500을 갖고, 옥수파 하면, 이거, 한 병을 따가지고. 아, 가루네? 예, 가루입니다. 가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이거, 퇴제 같은데? 네? <웃음> 물에만, 삭제에만, 그냥, 바로, 이다 넣어보기 때문에. 아,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예, 얼어, 얼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요 뭐라고 같이 이래 어. 미리 했는 겁니다. 혹시퍼 만나는 것까지는 참 노사 힘들으셨겠네. 많이 힘들었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꼴뱅이 꼴찌. 꼴찌해서 <웃음> 꼴찌 지 일등이네요. 자뭐 남들은 그런 이야기하지만 아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 기간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이뤄줍니다. 어. 계속해서. 예예. 예. 언제까지요? 분수통화 같은 경우 예, 계속요. 꾸준는 저, 접을 때까지. 원료 자체가, 이제 석영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거기가 노는 원료가 최고 좋답니다. 석영 자체가. 이제,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 가고와서 이제, 분쇄를 시키는 거죠. 그, 분쇄가 40 마이크로 같으면은, 1 마이크로가, 이제,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미시하다는 소리죠. 이제, 거기다가 고온, 고압. 근데 그걸 입혀서 그 산소를 만들게끔 한 원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진동 에너지를 바뀝니다그 진동 에너지가 이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잡고 있는 미생물들을 요안 그러면은 유기물 또 이런 걸 이제 변화게 만들어주죠. 깨게끔 그래게서그 미생물이 깨가지고 그 자기들이 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땅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역시 내 내공에서 자 살려가면서 이제 옥시파암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상표가 뭐뭐 그런 건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뭐 내가 옥시파암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요런 좋은 약이 있어 가지고 내가 오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 이제 옥시파암인 줄뭐딴 풀어본 사들 람잘모르겠지요뭐 모르는데 겠 저는 그때는 뭐명 맹신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요. 네. 여기 얘기해서 <웃음> 돼요. <웃음> 지금은 이제 제가 옥시팜을 적극적으로 내가 추한다니까요 어, 아. <웃음> 돈도 좀벌리지만은그만큼 농사가 잘 되니까 아. 노,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잘못... 저, 이때가 옥시팜 내기 전에는 1년 농사인데 절반 뭐 중간중간 막 죽고 일어나니까 물산받아 죽고 일어나니까 좀... 농사진행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옥시팜 만나고 나서는 저는 막... 걱정이 없습니다 아. <웃음> 아 그럼, 아 그럼 딴 농작을 안쓰면 돈도, 돈도 절약되겠네요? 그렇지예 이... 이것저것 안쓰고 이한가지박 쓰니까 네. 효과도 보고 뭐딴 제품 안쓰니까 돈도 절약되고 이렇습니다. 아, 보통 비료도 쓰고 뭐영양제도 아, 쓰고 뭐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절대 그런거 안씁니다. 절대로 그냥 이거 하나만? 네. 예, 이거 하나만. 옥시팜 하나만 딱 씁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농사잘 돼요? 돼요? 예. 아 예. 신기하네. <웃음> 네? <웃음> 뭐, 사람도 그렇지만, 한 가지를 딱 써보고, 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써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약간만 많이 들지. Here we go.